TV 조선의 대체불가 오리지널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천상계 잘생품의 참가자들을 공개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샤방샤방 꽃미남들과 수컷 냄새 장렬하는 상남자군단의 대격돌이 예고됐는데요. 오는 12월 22일 목요일 밤 10시 첫방송되는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은 TV 조선이 내놓는 네 번째 초대형 프로젝트로 매시즌마다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은 싱그러운 과즙미가 팡팡 터져 나오는 샤방남들과 거칠고 강렬한 야수남들의 상반된 매력을 고스란히 담은 티저 영상을 잇따라 공개하며 보는 이들을 흠뻑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붉은 장미로 도배된 방안에 겨울잠을 자는 듯 고요히 잠들어 있던 트로당자들이 트로송 꽃을 든 남자에 맞춰 뛰어나는 꽃미남 버전 티저 영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훈훈한 미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이들은 상큼한 윙크 미소와 입술 깨물기 연타로 밝고 화사한 무드를 연출하며 얼어있던 당신의 트롯 심장을 녹여주겠다고 선전포고를 던졌습니다. 또 인간 비타민을 연상케 하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은 팬들을 제대로 녹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티저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야성미의 트롯 맹수들이 등장, 거부할 수 없는 섹시한 자태로 보는 이들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영상 속 참가자들은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하며 울끈불끈한 근육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입이 딱 벌어지는 파워풀한 묘기까지 선보입니다. 품에 안기고 싶을 만큼 박력 있는 포즈와 생동감 있는 표정, 선굵은 비주얼은 심쿵 포스를 선사합니다. 야수남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모먼트는 더 강하고 더 뜨겁고 더 아찔한 진짜 남자들의 트로 싸움을 예고하며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은 5일 참가자 전원의 이름과 비주얼이 담긴 개인 티저 영상을 한꺼번에 공개해 팬덤 줄 세우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티저가 공개된 이후 온라인 상에는 이미 익숙한 참가자들에 대한 기사가 속속 보도되는 것은 물론 누가 진이 될 상인가 티저 속 키스남 누구 등의 반응이 나와 새로운 얼굴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 확인됐습니다. 미스터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 제작진은 뛰어난 비주얼을 갖춘 참가자들이 전부 실력도 출중해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놀라웠다고 기대 이상이었던 참가자들의 수준에 대해 살짝 공개했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이 보신다면 우리나라 트롯계의 수준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실감하시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켜주고 싶은 왕자님들과 탐하고 싶은 야수남들의 팽팽한 맞대결로 팬들을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하는 단 하나의 오리지널 트롯 오디션 tv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은 12월 22일 목요일 밤 10시 첫 방송됩니다.